처음 맘에 나의 맘에 을에 맘에 맘 입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에 근 것도 사라져 오늘 십자가 내가 쳐 입자가. Oh.